이거를 그냥 줄 수가 없어. 얌전히 있어야 주는 거야. 누가 얌전히 있지? 어, 있지. 얌전히 있었어요. 음, 얌전히. 에이, 얌전히 있었다, 얌전 이걸로 할까? 애기들도 얌전히 있어줘 옳지 얌전히 앉아있었어 응? 너도 얌전히 앉아있었어 멍지해라 응? 얌전히 있어야지 됐지? 아우 얌전히 있었어 허리 잘 들려 너도 얌전히 있었어 잘 들려 맘에 손 맘에 손 할까? 왼손. 자. 애기들 때문에 못하졌다 아, 미수들아. 엄마 교육 좀 하자. 마미는 손. 손. 잘했어. 짠. 나이스케. 마미 또 손할까? 손. 마미 손. 나미 손. Son, n t